오케이 okay. 네 그렇지 그렇지 다 먹어 어. 진짜 맛있어요 <웃음> 오늘 공원 와서 조금 쉴려 그랬는데 저 그때 여기 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엄청 좋다고 다시 올 거라고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31일까지 문 닫는데요 뭐 하지 그래서 저희는 그냥 월드시티 골목골목을 걸어다니면서 구경을 했습니다. 나 지금 상당히 컨디션 좋아 이, 시, 이 시간 너무 좋아 내가 지려는 시간 골드나워 <웃음> 이렇게 생겼어 <웃음> 너무 귀엽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토요야 시장 저희는 지금 올드시티 시내를 돌다가 토요시장으로 왔는데 확실히 이른 시간에 오니까 사람이 적어서 볼만한 것 같아요 이 노래 좋아 떨어뜨리지 만 마. <웃음> <웃음> 떨어뜨린다네 불안 불안해 마. 3 지금 마. 3시만 마. 2시만 마. 2시뭐 마. 2시시만 마. 2시만 마. 2시만 마. 2시만 시만시시시 할수 있어 이런다니 언제 하겠어 혼자 먹으면 재미도 없어 나중에 같이 있을 때 먹으면 재밌는 거야 아니 혼자 진짜 이 먹게 했지 체스 쳇스하까쳇스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나만 안걸리면 나만 안 걸리면 돼. 준비됐어 <웃음> 간다 <웃음> 안내면 먹는 내면 정갈 먹 가위바위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내학교안 내면 안 내면 정갈 먹기 가위바위보 가위 가자, 저희 가자. 돈 준비해. 돈 낼게요. <웃음> 돈 낼까? 자, 정갈 수요식 있겠습니다. 대박이다 아, 게이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어서 아, 이 아, 이거 맛있다고? 더더 더 먹어 신기해 생각보다 맛있어 이건 꼬리나 아무것도 아니거든 배배 배 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 배 내장과 아직 얘기하지? 즙 이런 게 있거든요 형이 이렇게 컸어요? 아니, <웃음> 아니. <웃음> 약간 새끼였어 저만한 거? 아. 이제 먹을 차례가 됐어. 이제가 진짜야. 근데 꼬리는 그냥 새우 튀김 먹는 것 같아. 오케이. 그러면 집좀 먹어줄래? 와나존 존경한다. <웃음> 어. 그냥 좀 신기하다 맛을. 해줄까? 됐다. 네. 네. 네. <웃음> 가자 가자 먹자. 어때? 어때 어때? 무슨 맛이야? 비려 아, 아, 약간 비려. 아, 우인데새우인데 새우인데 비린맛 나는 새우 그리고 쓴 맛이 엄청 나. 내가, 요만큼 먹어. 아, 만 먹어. 볼게아 나쁘다. 나쁘 나쁘다. 않은데? 그거 다 먹어 와난와 와, 대박이다 아 근데 새우맛 나 <웃음> 진짜 안나아 난... <웃음> 진짜로? 가겠어 내가 가서 먹으러 <웃음> 와... 나쁘지 않아? 어. 가자 <웃음> 근데 그 이상한 특유의 고추 비린 맛이 나긴 난다 약간 써 그리고 먹어 괜찮아? 응. 새우맛이야 먹어봐 우와 이거 대박이 우리 다 먹었잖아. 너무 어설어 네. 그렇지 그렇지. 다 먹어 어. 그냥 다 먹어 다 먹어. 그치. 네, 그렇게 막역하지 않지. 소감 말해주세요 소감. 맛이 어떤나요 카메라 보시고 소감 말해주세요. 다리털이 느껴져 어. 아, 맞아 거이도 그 한번 먹어볼래? <웃음> 그리고 맛은 딱이린 새우의 탄 이거. 이거. 껍질 탄맛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맛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야 네, 제발요. 저는 말하고, 끓고 자시죠. 진짜 맛있어요. <웃음> 꼭 먹어보라. 꼬리는 바삭바삭할 거. 솔직히 너 꼬리 먹고 있을 때 꼬리 한 입만 줘라고 물어보려 고 그러다가. 네, 안 했어. 어, 설마 먹을 줄 몰랐어 내가. 내가 먹을 어, 먹을 줄 알았으면은 꼬리 먹었겠지. <웃음> 저희가 좀 일찍 가 가지고 사람이 덜 했었던 거지 역시 바깥으로 나올 때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. 토요야 시장은 좀 일찍 가 가지고 빨리 보고 빨리 나오는 게 역시 확실히 정답이 맞습니다. 저희는 다시 나와 가지고 정갈 먹은 입을 씻기러 가야 되고요. <웃음> 얼떨결에 셋다 먹었네요. <웃음> 마무리는 제가 함께하던 형님 집에서 술을 한 잔을 마무리로 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기록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저 <웃음> <웃음> 찍고 있었죠? 직업병이야 이게 오늘 <웃음>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오늘 기록 끝! 그럼 내일 봐요! 김절리 기록은? 저기 버섯김치부대 김치삼겹살 찜! 우와! 이게 전자렌지로안 되는 거예요? 야, 김치 다 잘라서 고추 뿌리가 중간 제스터 터트면 돼와 <웃음>